다모인거 와. 나 브론즈 1인데 골드 다 만난다 이 점에서 이 들어와봐 당근? 외모 높은데? 몰라 전판에 네, 좀 색깔 고려해야 된다 있거든. 나는 어.. 주황색 없냐? 없네? 그럼 어, 초록색 할게 어, 어예 당근 이거 할래 뭐 왜? 주황색 대용 빨간색? 아 초록색 있잖아 초록색 어 니가 초록색 했네 은비색 아됐다 보트 어떻게 조종합? 그냥 WZF 줄줄 아님? 아, 님 아, 이거 좀 특이하다. 아, 난탑트라이더같다 하면서... 어. 옛날엔 그랬던 거. 야, 이 맵이다. 난이 아, 미리... 맵에서 졌다, 이. 이 소리 켜리. 배경음악 나오니까. 아직 아니다. 뭐야? 배 어디 갔어? 뭐야, 보트 어디 갔어? 어디갔어 보터어디갔얘배어디갔니 예, 승부다 <웃음> 형 배에 없어졌어 보터 어디갔냐 마리오카트 얘나... 카트 없이 하기 <웃음> 얘난 벌써 쫓겨났어 통한 리아가 죽었던데 보니까 나도 물에 잠수하면 해볼게 잠수하면 탈락이다 어 잠수하면 나와집니다 그럼 다 탈락하자 음. 뭐, 뭐야 얘 배가 왜 없냐 뭐. 다음판에도 없는거 아이가 어? 없는데? 배 없다 아 지금 없다 이맵 보는 거다 왜, 마리오 배우? 카트 안 해봤냐? 마리오 카트 당근이 배다 훔쳐갔어 당근때문에 모두가 꼴등됐다 배 어디 갔 어? 배가 없어졌어 쭉또 없네 내가 왜? 어? 뭐야 야배 어디갔어? 뭐야 그냥 그냥 그냥 응. 어? 야배 어디갔냐? 맵 오류 있네 뭐야 이쪽은 뭐뭐 뭐 설정하는 거야 이쪽은? 어 안돼 이속자주 내려와봐. 아 설정을 해야 되나? 어 여기 거기 설정하는 거 있다. 어 거기 있을 거다. 뭐냐? 튜토리얼은 불었고. 여기 좋아. 음, 맵다켜고 여 관전도 있네, 여기. 여기 튜토리얼 있고? 응 했는데 어? 왜 이러냐. 튜토리얼 어? 여기 있고 남송했다. 이거 그거 받아야 되는데. 잠깐만. 다른 용서. 진룡산이겠다음 저거 해골 가면 뒤진 거구나. 이거 뭐야. 아. 럼료랑 한번 다시 해보죠왜 <웃음> 이런냐? 아니 미리 게임을 껐다가 다시 켜야 될것 같은데. 그럼, 그럼 올라와봐. 뭐지? 와나개 싫어. 미드 블라디야. 어떻게 미친놈이 미드 블라디를 하지? 뭔데? 눈 뭔데? 카타. 아 어떻게 이기노못 <웃음> 이긴다. 못 이긴다. 킹룽 사는 응. 이기거든. 상대 블라디면은. <웃음> 예. 어? 저만 없으면 못 이긴다. 말자. <웃음> 아, <알자. 웃음> 진짜 말자, 그 개사기 챔이야, 생각해보면. 갈수록. 어, 아니야. 탈론, 모르겠다. 탈론 1대1 이기는 메이지 챔이 어딨냐. 아, <웃음> 그건 이제 아이다, 타, 야, 그런 게 생겼다. 아, 야, 탈론 못 이긴다, 어? 초반에. <웃음> 초반에 이기면 그거 챔피언이 아니다. 우클리우클리 <웃음> <산 거야? 웃음> 우클리. 아, 우클리 맞지? 으악, 그 누가 나한테 이승질 안타지더라. 저... 지금 파타... 아니, 롤하는데? 어, 근데 맨 처음 보트 자동으로 타진 거 아니었나? 아니다. 나 자동으로 타진 거 아니고 그냥 가만히 쳤거든. 안타지더라. <놀람이> 넌 졌다, 당근. 오오, 어... 아. 가더빠르다 으악, 나. 나 졌다. 보트 없어졌어. 내 프로부터... 어, 송환이 왜 내린 거임? 어, 나 보트 타고 없어졌다. 아, 다섯 개. 다섯 개. 맞게끔이다, 레전드다. 타블럭트. 야, 빨리 가려고, 응. 대각선질 하다가. 뭐지? 어, 뭐? 야, 당근 클릭으로 배 타야 되니? 응, 음. 어... 어. 어쩐지 시프트 측정하는 거 없더라. 내 자리야. 오, <목소리> 어, 어, 야, 버금버거. 뭐. 열쇠 먹. 이거 기본 부금인것 같은데. 야, 야, 대, 데... 야, 너랑 나랑 끼웠다, 자꾸. 너이 자식, 인성질 하다니. 어... 아, 열받게 한다. 저 자식, 나 강제로 끼이기 위해서, 나 늦게 가게 했어. 야, 면 어떻게 써? F는요? F, F. F, F. 왼손 끼는 키가. 뭐야 배 조작 어렵다 응내 음, 네, 이상하다 했다 이거 제가 눌린다 약간 카트라이더 같다 <목소리> 나 빠키마 곰 오케이 아 뭔데 뭐 열쇠를 따로 써야 되는 거가 응니졌나 음. 네 몰라 <목소리> 어, 그냥 거구나. 지나갔지 열쇠 있으면 알았을안 되네 어 아, 이거 F 눌러야 된다 아 F, F 눌러야 되나 오, 총환이꼬리 난다. 아니, 아직 많이 남았네. 응, 음, 좀 남았다. 으아. 통과할 때 F 누르면 되는 거임? 응. 음. 됐다. 통과다. 오, 끝났다. 내가 이겼다. 와, 와 으아. 재밌네. 으아. 아깝다. 25초만 빨리 갈걸. 왜? 79초가 뭐냐? 저 뒤에 배 준비돼 있지? 우리 배 더겠다. 가자. 가자. 자식 나랑 끼기하지 마 너. 으악 어 뭐야? 아 이거 빨간색 연어들이 나와서 막 방해한다. 야야. <웃음> 나 달금이 몰라 탔다. 어나 열쇠 없어졌다 나도. 아 됐다. 아, 뭐야. 내 열쇠 못먹어서 졌다 열쇠가 뭐 어떻게 생긴거임? 어.. 색깔이다 그냥 그냥 색깔? 그.. 염료염료임 염루? 응. 음, 음. 데난관점 못하나? 아.. 할수 있네 할수 있을걸? 어려운데? 아.. 그.. 왼손에 들고 F는 된거지 그냥 아.. 아 이거 자동으로 텔포된다 어.. 맞음 그.. 음, 자동으로 그렇네. 약간.. c 스텝이 그런.. 느낌으로. 뭐 저기 빨려들어가면 탈락이니예 탈락입니다 오 왔다 주룽 응 어, 갈림길 어, 나 좀, 저기 나 열쇠 못먹어서 탈락했노 들어왔나? 당근 넌 좋다 야, 오, 당근은 그렇다. 없는데. 어, 당근 골드. 넌좋다 어. 지금, 지금 순위 당근 골드. 아, 인정. 어, 어 이대로 가면 야, 당근, 되나, 그러면, 민규. 이, 아, 나도 사실 이, 이, 게임 처음이다. 민규, 우리 둘만의 전쟁이 되겠군. 덤벼라. 아, 이거는, 이거 낭떨어지, 안떨어진디. 진짜 떨어지면 그대로무섭다야나나 나 벽이 떨어지면 기어... 약간 마리오 카트 가지네 얘나나나 벽이 끼어가지고 지금 떠... 망했거든 나 지금 그래 아그리좀어 카트도 잡지기 힘들 나어 뭐야 뭐야 종환이 나왜 거란 잔이여어 종환이 왜왜 어디 간디 방... 어? 왜, 왜 물에 걸린 가얘가아막 될걸 저번에도 정체불명의 이유로나 가라앉았는데. 그게 아마 이 물, 물 언덕, 이거 때문인 것 같아. 아, 나 이거, 뭐지? 계속 통과돼가지고 그냥 가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가다가 갑자기 가라앉았어. 야, 또. 아, 실명, 실명. 여러 번 가면은 음. 물 들어올라. 응. 음. 어, 이렇게. 아, 음. 아, 당근 템 쓸래? 이거 썼잖아. 아, 어지러 어, 근데 어, 당근 졌는데... 어 어? 당근 졌는데... 악, 아, 당근. 악... 아, 내가 쥐는건 예정된 그거라, 보나 예정된 수순이다 뭐야, 큰일 날 거였다. 어, 당근이 겼다 근데 여, 여... 여... 여기로 열심히 씀? 어, 당근의 야, 승리다. 어? 어, 아, 한칸 통과 안 되네. 어... 한칸 되는 줄. 아, 이거 아, 배, 부수다. 잘못하면 끼어가지고 그래야 된다. 우리. 어디 있냐? 뭐야, 배, 배 끼웠어. 당근 저러다 가라앉는다. <웃음> 자꾸 위험, 위하... 자꾸 위험하게 갈래, 당근? 이거 진짜 가라앉을 것 같아, 저거. 야 저거 죽여 배 끼었다 <웃음> 쟤 진짜 갈것 같은데 일부러 언덕만 골라서 가는데? 아 음. 어, 죽었다 저거 어 갔다 너못 이긴다 배.. 배.. 배쪽 끼었다 <웃음> 탈락도 꼴등으로 안 오. 방금 어느... 그냥 들어가 오형아아 아. 어.. 너안돼 당근 천번거려서 탈락했... <웃음> 아, 뭔데 아, 첨벙... 그냥 가질 수, 수 있는 거가? 아나이맵 싫은데? 이맵 재미없어 뭔데 깼다 방금 전에 오케이 자, 아, 드라운드 창난리네응아맵 아까 이거 그거네? 아까 멘토음맵응 아까 배워 퍼진 맵 <웃음> 아, 자꾸 아, 끼지마 아, 자꾸 끼지 말라고 너 오 붉은 봐라. 붉금 브라인이. 아, 박민성이 자꾸 끼인다. 아. 이거 하여 아, 연호 뭐야? <웃음> 연호 뭐야? 야, 연호가 방야 야, 이거 뭘 미안다. 아. 아, 진영, 진영 뭐냐? 아니 나이 부분이 제일 싫어 이 스펀지 부분 너무 어려운데요 여기? 응야 스펀지 부분 너무 너무 넘을텐데 너무 <웃음> 그니까 야너 거기서 얘나 망했다 <웃음> 나 망했다 길이 없다 정말 아, <웃음> 여기가 길인 것 같다 으앙난 망했어. 나도 망했어. 아, <웃음> 망. 뭔데 갑자기, 갑자기 미로 찾기가. 조용히의 꼴등. 그렇다, 미로 찾기다. 아, 이맵 개어려. 거기 아닌 것 같다. 맞나? 몰라. 나.. 난 일로 가볼래 어.. 거기 맞는거 같은데? 어.. 거기 맞다 아니다 이.. 당근아 아야 민규 f 아? 누르고 하면 되지 그러고 있는데? 맞 맞지. 원래.. 원래 누르려고 있는데 내가 나 f 안 누르고 하다가 망했다 <웃음> 와.. 가디언.. 아주 팔딱거리는거봐이 물고기 자식들 으이 자식 으 가디언, 저리 가. 으난 김태환이 아니다. 자꾸 드리프트 한다, 보트가. 으난 김태환이 아니다. 그, 그, 그, 그, 야. 으악, 난 무소준이 아니다. 자꾸 드리프트 어, 한다, 이거. 오케이. 난 망했어. 아. 2등이라도 해야겠다. 나는 2등이다 당근 꼴등? <웃음> 너는 당근 <웃음> <장근> 꼴등? <골등. 웃음> 너는 꼴등이다 야 당근 꼴등 조용히 주제를 알고 3등으로 가라 야야 방해됐다이야 아, <웃음> 민규 이거 방해인다 참고로 <웃음> 아다 깨면 가서 어. 방해할 수 있구나 응. 방해.. <웃음> 야 여기 하나 막아 <웃음> 민규 여기 막자 헐 <웃음> 제.. 야 여기다 여기다 온다 온다 <웃음> 온다 미, 민규 요 안에 들어가있어 어 이리와 당근 <웃음> 골프이신데 프레스도 박자당하고 1 0 0 k 도 박자당하고 아니, 아니 근데 저거는 진짜 못당하잖아 그냥 <웃음> 이리와 당근 <웃음> 아 아니, 이건 진짜 아니지 야 당근 나는 빡빡이다 해봐 <웃음> 당근 아, 아니 당근 난죽다 <웃음> 당근 도망갔나 당근 난 주택했다 <웃음> 나는 빡빡이랄 바에 죽음을 택하잖아 야우리 우리가 이긴거지 이건 우리가 이긴거다 <웃음> 이긴 아 근데 진짜 그래야 된다 이거 왜 나는 방금... 빡빡이됐으면 비켜줬을 수도 있다고 이 당근아 안에다입 자식 당야 어. 야야 민규 이번에도 할래? <웃음> 빨리 도착해서 그럴까? 어 오케이 당근 <웃음> 맞잖아 <웃음> <웃음> 게임이 변질된다 제가 있으면 아, 뭐야, 아이템. 어, 아이템이 안 써져. 어? 응. 아, 아. 야, 아이템 쓰면 나도 힘들다. 어, 오, 이 게임 재밌는데? 응. 잘만들었 어지러워. 으악. 으악, 나한테 그걸 하다니. 야, 오케이, 빌렸다. 인코스 주의 오케이. 아이템 먹을라, 나 아이템 못 먹었다. 오케이. 아, 이... 이... 여... 연어 뭐냐, 연어. <웃음> 나쓸데 아, 아, 없네. 오케이, 이겼다. <웃음> 인코스. 야. 야, 민규 간다. <웃음> 가자. <웃음> 아, 야, 여기 맵이 <웃음> 넓어하 넓어. <웃음> 넓어. 넓어. <웃음> 아이 아, 된다 야, 민기 밀어 밀미 으악 저져서 근데 꼴땡이다 괜찮 넌 4점이 있다 <웃음> 오. <웃음> 야 이거 원제 <웃음> 1대1이었냐 게임이 <웃음> 1대1이었어 가자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하자>, 당근아 야 <웃음> <Yeah. 웃음> 아이디라. 아이템 못 먹었다. 어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통행겨 내세요. 으아아아아아 끼었다야 나 <웃음> 망했다. 아야 당근 인성질해서 나 죽겠는데. 아니 나 아니 나 가, 가게 해줄게. 아이 나쁜 녀석. 여기가 어디요? 오케이 열쇠 하나씩 먹고 오케이 열쇠 또먹고 달려 나 열쇠가 안 보인다 아 그거 여러 개를 찾아봐야돼 열쇠가 그 염려 맞지어아또끼었다아 아, 아. <웃음> 아, 자꾸 나와라 뒤로 나, 나, 나 가기 싫다고 저쪽으로 아 어두워져라. 아, 나, 아. 야, 나 쫓겨났다, 야. 아, 이거 끼이는 거, 이거 이상해. 야, 나좀 적당히 템, 템만 먹으면서 가볼게. 아, 야, 야, 나, 나 끼이는 것 때문에 지금 졌거든. 잠만나 꼴대인데? 어, 나 끼이는 것 때문에 졌다, 지금. 방향 못 찾아서. 아, 잠깐만. 어, 거기서 막아. <웃음> 나 끼이는 거 때문에. 음. 당근 이리와 <웃음> <뭘 까게> <웃음> 이리와 당근 몰가게 그냥 <웃음> 됐다 됐다 됐스 <웃음> 이리와 당근 <웃음> 거기서 사랑을 나눠 <웃음> 당근 나는 빡빡이다 해봐 <웃음> 포기할때까지 해줘라 미안하 일로온나 <웃음> 포기할때까지 해라 아미안하아 <웃음> 당근 미안하다 일로온다아 미안할 것 같지 미안하다 됐다 <웃음> 잠깐만 당근 어 갈아파. 리아 들어간다 당근 탈락시켜야 되는데 <웃음> 당근의 입을 틀어박는데 아. 성공했다 아니 야, 아니 당근 땡 끼어가지고 나 이상한 데 가서 탈락했다 <웃음> 야어 아니 내 잘못 아, 네 잘못이지. 아, 이 아니 잘못이지 아이 자식 인성질 하다니 나도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아, 나, 나, 난, 난 죽었다. 갑자기 노란색으로 돌진하더라. 끼인 거 빠지니까. 아, <웃음> 파란 진짜. 열쇠 들고 노란색으로 돌진한다. 으, <웃음> 음, 당근. 나, 나 노란색 들고 있었는데. 이어가지고 파란색 왔는데. 오케이, 민규, 우리 둘은 뭐? 싸우면 안 된다. 아! 어, 뭐야, 뭐야. 나 갇혀서 안 돼. 야, 블럭이 끼웠다, 나. 엠? 어? 어? 어? 어? 야, 나 블럭이 끼워서 나 졌는데. 이 먹방 강제로. 헐? 어. 봐봐봐. 봐나 봐봐. 떨어진다. 어? 얘나 블럭이 끼어서 졌어. 세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. 어, 어. <웃음> 블럭이 삐어서 뒤에 가서 다시 했거든. <웃음> 근데 땅 빠고 떨어졌어. 그렇다면 탁. 다... 말안 보여. 충만이 보고 있었는데 당근이 개 끼워온다. 응. 음. 아하.. 먹물 개많아 여기 아 잠깐만 템 먹고 나가려면 반대로 가야돼 거기 템 먹는게다 민규 어 거기서 그냥 점프 해야된다 바로 어 어. 아 당근 간다 거기 거기. 흠 당근 지금 말 한마디도 안하고 빠게만나 이거지 오케이 너죽어다안돼아왜그런는 아, 오짝스 어쩌수... 어 당근 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빠게만려고 오짝피나 덥다 오케이. 아니 나 분명히 슬라임블로빨빨봤는데 <웃음> 피스톤이 막아가지고 끼어가지고 졌다 오케이 오케이 당근 그렇게 한다 그러지? 바로 따라잡고 나나 아, 나 <웃음> 존나 못댓게 <댔게> 졌는데 <웃음> 난 존나 못댓기졌 아니 당근님 밖에 맞지 마시라니까요 알겠다. 아, 밖에 말하고 야 거기서 막아주면 안 돼요 나중에 <웃음> 못 가게 야. 근데 당근이랑 지금 차이 별로 안 나가지 못뭐할것 같은데 음 아이, 이, 페이크야, 이거. 아이씨. 페이크, 깨우시네. 깔때기다, 깔때기. 깔때기네. 와 아니, 지금 여기 블럭이 끼인 건좀 심하잖아. 블럭이. 잠깐만, 여기 길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, 많이. 블록에. 아, 길, 여기 좀 좁다. 이맵 자체가. 잠깐만, 내가 간 길이 정말 안 좋은 길인 것 같다. 음, 그길 맞는데. 여기 어린아씨. 아, 당근 비비지 마. 아, 당근, 나 비벼가지고. 어, 야, 당근이 비벼서 이겼다. 고마워, 당근! 어, 니가 <웃음> 이겼다. 아, 뭐야? 아, 아니, 근데, 뭐야? 아, 맞다. 나도 아니? 당근 비벼가지고, 나 강제로 막두번 죽어. 나 당근이 비벼서 이겼 아니, 내가, 내, 내 아, 내가 이긴 거 아니야? 이 씨, 진짜 못된 게 이긴다. 아, 아니, 나, 내가 이긴 거 아닌가? 야, <웃음> 어, 당근 니가 지짜아 잠깐만 찌... 어? 이게 <웃음> 치사한 <웃음> 얘기였는데 <웃음> 거의 동시에 들어갔어 거의, 거의 동시에 왔다 <웃음> 근데 민규가 이등을 아, 처리됐다 아나 어, 이맵은 안 해봐서 내가, 내가, 모르겠다 나도.. 난 아예 <웃음> 아니, 모른다 아, 아니 당근 비비지 좀마아야 민규 먼저 가라 아니 당근 비비는 또 비비는다 자꾸 당근 안해다 으어 속도 개빠르다 오 뭐야 야밭 내려봐라 야, 야 이거 진짜 <웃음> 카트라이더, 어, 나, 나, 나, 나도 이거, 아, 이거 못하겠다, 어려워. 어, 야. 야 나도 개 어려워. 너무 빠른데? 기단 너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. 음. 야 바, 야, 반대로 갔는데, 어, 잠깐만. 나 E 눌러줬다. 아, 톡 톡톡이, 카트라듯이 이 톡톡 해야 되는데, 이거 하려면. 야, 나갈 수가 없어. 오케이, 난 얼음 아, 넘어갔다. 기, 아, 좀 비비지 말라니까, 당근. 아니, 내가 비... <웃음> 아니, 당근 비빈다, <비빙니다, 웃음> 자꾸. 으 <웃음> 아. 나 홍콩 가기 싫어 나나 홍콩 가기 싫어요. 오 어, 얼음 넘어왔네? 응. 아템 먹고 있었는데. 아나 이상한 거 눌러져가지고. 어, 아아 여기 맨, 템 먹는 길이네. 아 여기 맨 처음 너무 어렵다 맨 처음에. 뱅뱅 돌았다 계속. 야나 길을 못 찾겠다. 아, 야로 반대쪽, 반대쪽, 반대쪽. 중안에 반대쪽. 반대쪽이라고. 어. 잠만. 아, 여기네 애들이 어디 가라. 쪽으로 올까? 먼저 가라, 먼저 가라. 애들이 어디 쪽으로 올까요? 둘 어, 드려 엇갈리네. 야, 나, 나 한쪽이 길이 없던데. 개 중안에, 어, 개 중안에 들어오고. 아, 이쪽 안에네? 어, 중안에 들어오고. 야야, 한쪽씩 <웃음> 막자 <웃음> 됐다. <웃음> <웃음> 끝났 <웃음> 민규 절대 비켜는면 안돼 <웃음> 야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는 센스 아, 이제 깨달았다 당근 넌못 지나간다 <웃음> 야 골프이시 골프의 가장이 <웃음> 얼마나 큰지 보여줄게 마인크래프트에서도 <웃음> 고통받는 당근 <웃음> 아, 야, 마... <웃음> 야 당근 웃냐? 어디로 가게 당근으로 <웃음> 요 <웃음> 안 돼. <된다. 웃음> <웃음> 왼쪽엔 내가 오른쪽에야 당근 안 돼. 가운데 펭수가 맞는다. 맞는다. 아 당근 길 내줄게. 못나 <웃음> 저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다. <웃음> 저렇게. 뭐야 <웃음> <많다. 웃음> 아 이거 천 번만 안 되면 이기구나. <웃음> 오케이 당근 골등 게임 마구니 랑아 진짜 그걸 그렇게까지 막을 막을 게있었나 아, <웃음> <웃음> 막을 필요가 있었나 아 단군 막자 너무 재밌다 <웃음> 야 다른 미니 게임 뭐 한번 잡아볼까 이거 말고 뭐 있는지 모른다 근데 이거 위앗. 이쪽 그냥 맵 설정하는 거응뭐 다른 미니 게임 열어볼까 다른 맵으로 응 오케이